이렇게 묵은 화장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안녕하세요 꿈디언니에요 어, 오늘은 루미스파 사용법을 알려드리려고 왔어요 어, 많은 분들이 루미스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고 또 정말 효과가 좋은지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섬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팁과 함께 루미스파의 장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까 해요 자 일단 어, 제가 지금 기본적인 메이크업은 한 상태거든요 어, 그래서 1차로는 어, 뉴스킨에서 나오는 이 클리믹 클렌징 로션 제품을 가지고 1차 클렌징을 한번 해볼게요 어, 이 클리믹 클렌징 로션은 어, 콩 성분으로 만들어진 거라서 굉장히 부드럽고 수분감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름은 클렌징 로션이지만 어, 실제로는 어떤 수분감을 줄때 제가 로션 대용해서 쓸 정도로 엄청 부드럽고 발림성도 좋고 굉장히 촉촉한 아이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크림을 펴 바르듯이 이렇게 살짝 위에 살짝 도포해주세요. 어, 바로 물 세안하셔도 되는데 이때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발라놔주시면 어, 루미스파 하기 전 단계에서 피지를 살짝 불려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서 루미스파 사용할 때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하고 루미스파로 다시 딥클렌징을 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물세안까지만 하시면 돼요. 네, 그냥 1차 물세안만 했는데도 헉, 피부가 엄청 지금 촉촉하고 너무 맑아진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루미스파를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루미스파는 여기 바깥 원과 안쪽 원이 있는데요. 여기 안쪽 원에 100원짜리 동전 크기만 하게 루미스파 전용 클렌저 젤을 짜주시면 돼요. 이렇게 100원짜리 동전만 이렇게 짜주시고요. 아까 1차 문세안을 한 상태에서 지금 피부가 살짝 무기가 남아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타월 드라이 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작동시키시면 됩니다. 이렇게 짜주시는 거를 4등분해서 골고루 발라주시고요. 이렇게 작동시키면 바깥쪽 원과 안쪽 원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음. 룸스파는 총 2분 동안 작동이 돼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30초 단위로 한 번씩 드릅드릅 이런 신호를 주게 되거든요 지금 여기 제일 윗부분에 불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 방향이 바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마 먼저 시작을 해볼게요 방금 드륵드륵 소리 들으셨죠? 이게? 30초가 지났어 저는 눈썹이나 헤어라인 부분도 꼼꼼하게 해주거든요. 어, 우리 모낭충이 피부에 있는 털 주위에 굉장히 많이 서식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룸스파 클렌저 젤 제품도 약산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모낭충이 굉장히 살기 싫어하는 무낭춤이 살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약산성 제품이에요 이렇게 너무 세게 뒤지 마시고 그냥 가볍게 기계를 피부에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느낌으로 자연스럽게 피부를 아래에서 위로 리프팅 하듯이 올려주시면 됩니다 또드륵드륵 했죠 30초가 또 지났거든요 다른 부위로 옮겨서 또 해주시면 돼요. 저는 눈밑 할때 이렇게 목라인과 턱살까지도 이렇게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눈밑 주름 그리고 여기 팔자 주름 부위 이런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꼼꼼하게 해주려고 하는 편이에요. 코 쪽에도. 이렇게 블랙헤드가 굉장히 신경쓰이잖아요. 그럴 때는 조금 더 집중해서 해주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턱라인까지 이렇게 같이 잡아주시면 좋고요 자, 이렇게 했더니 벌써 2분이 끝났습니다. 정말 빠르죠? 그래서 이거 사용하고 난 뒤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묵은 화장, 잔여물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손으로 열번 세안하는 것보다 이렇게 루미스파로 한번 씻어주는게 훨씬 더 효과가 좋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안이 끝난 뒤에는 이렇게 탁 분리하셔서 얘만 씻어주시면 돼요. 이 실리콘 헤드로 되어있는데요. 향균처리도 되어있고 그냥 가볍게 물로만 씻어서 탁탁 털어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디바이스는 가급적이면 물이 닿지 않게 해주시고요. 한번 사용하고 나면 이렇게 안쪽에 아무래도 거품이 묻어있거든요. 이런 거는 가볍게 휴지나 아니면 타월 같은 거로 가볍게 닦아서 보관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 지금 바로 그러면 세안하고 이 헤드까지 씻고 한번 와볼게요. 네 지금 세안을 하고 왔고요. 헤드도 이렇게 깔끔하게 세척을 하고 왔습니다. 물기 딱딱 털어서 그냥 이대로 욕실에 보관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무리는 루미스파로 디클렌징 했으니까 가볍게 뉴스킨 미스트로 NAPCA 플러스 모이스처 미스트입니다. 이거 n a p c 라는게 천연 수분인자거든요. 그래서 피부 속까지 촉촉하게 채워지는 미스트예요. 그 저는 이거 수시로 계속해서 뿌려주거든요. 다른 제품 바르지 않더라도 이 제품 하나로도 수분감 충분히 채워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듬뿍 뿌려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이 루미스파 하나로 집에서 간단하게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2분씩 홈케어 할수 있는 저의 최애템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루미스파 여러분한테도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매일매일 2분씩 어, 세수하는 것보다 정말 더 편하고요. 씻어 보고 나서 세안하고 나서 이렇게 피부 만져보시면 정말 좋아요. 진짜 느낌이 다르실 거거든요. 한번 제대로 잘 사용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한테 댓글이나 또는 이메일 또 카톡으로 문의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진짜 시원하다.